니하이가 니가 니죠 우리 어가 니가 니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가 가 누가 갈면 오자시오, 면 어, 갈면 오자시오. 오냐 우리 알아. 원속에 원소에 아니라 양반 항시들 원수로구나. 여보시어 들란님. 대장님은사대부요 난, 나는 천 난, 이 난, 한분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도 난, 난, 난, 난, 난, 난, 금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정예로 군는 하며 절반은 포보도 아사지질 마을이 내가 이렇게 냐 서로 말고 다리 꾸봐라 수야의가 기가 맺혀 짭짭다 억지 활어 내련님을벗서주이야 이두손 아르지요 보이에한번못쏟배부리지 못하고니 내저리 한두 번까지 와그인환생전호 환자 한편이 붙었지 이걸 보아 지금하에 무자수의 어, 일도래. 니니님이지을을 받고 니니을내니니니니니니니이니니니니니냐니니니니니니내 마음과 니니니니니지니니니니바니니니니 고맙습 <목소리>